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자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와 날씨 엄청 따뜻해졌어요 자 가봅시다 야 피라미 엄청 많다 자 요거 오 깊다 흔들다 후! 들어보겠습니다. 오우! 오 어, 피라미. 피라미 새끼들. 잡혔네요. 내가 한번 훑어볼까? 오, 피라미 새끼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와, 와 이제 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피라미 엄청 많네. 와, 아, 한번 훑어봐야겠다. 혈견이 한마리 이야 혈견이 한마리 어휴 조용하다 이거 해볼까? 오! 동사리 하나? 이야. <웃음> 귀엽다. 동사리가 지금 귀엽긴, 오! 승진물이 고약한 거 봐. 오. 동사리 한마리 오 뭐야 뭐야 뭐야 물국이 엄청 튀어나와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큰 매자들이 숨어있었네요 여기 야 매자 오 매샵들 큰매자예요 매자 오 팔팔하다 팔팔해 있다 있다 <웃음> 납치기도 이거야말로 납치기도이죠 <웃음> 오. 홍살이. 아, 홍살이. 아, 날씨 진짜 좋다. 오 피라미 와 수초에 야 얼룩동산이 <웃음> 새끼 그리고 이게 어디였지 아 여기다 여기, 다, 여기 피, 갈견이 갈견이에요 갈견의 모오 오이 들어보겠습니다. 오, 뭐 뭐큰게 들어갔대? 잠깐만, 잠깐만. 우와. 와. 야, 미꾸라지랑 풍가리 야, 대박이다. 풍갈이 엄청 크다. 야, 새콤 미꾸리 두 마리. 오. 야, 이 새콤 미꾸리 엄청 크죠? 진짜 되게 예쁘다. 새끼 물고기가 색이 예뻐요. 여기 작은 새콤이 꼬리 한 마리가 있네요. 야, 여기 퉁가이친는데 얘도 꽤 큽니다. 어, 퉁가이는 같이 놓으면 우리 물고기 친구들한테 안 좋아서 어, 일단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 돌. 야, 이 돌이 진짜 흙이랑 같이 있는. 요 돌, 참 예쁜 돌이에요. 이거 안 나오나? 오! 미꾸라지인데? 이거 무슨 미꾸라지지? 아, 대륙종계네요, 대륙종계. 야, 대륙종계가 있구나.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같이 해봤는데, 뭐 어, 진짜 다양하게 잡혔습니다. 뭐 하나의 오종만 잡힌 게 아니라, 뭐 어, 굉장히 다양한 오종도 잡혔어요.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자 친구도 있고요. <웃음> 매자 친구. 그리고 여기 우리 동사리 친구, 작네요. 확실히 그때 잡은 떡지가 엄청 큰 거였어요 동사리가. 그리고 여기 매자 친구 한 마리 붙 있고, 다음에 여기. 여기 보면 새콤이 꿀이 와 엄청 큰 겁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자랐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야어참 <웃음> 크다 이런 것도 없네 그리고 이기름기인또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기 이렇게 <웃음> 물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야물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 우와 어 여기, 여기 얘네 발밑으로 들리는데? 조심히 가 얘들아 <웃음> 돌 밑으로 여기 큰 새꾸미꾸리는 여기 <웃음> 둘로 들어가 있는데요 <웃음> 잘가